백설아 <웃음> 왜 이러시는데요? <웃음> 저 운동하시는 거 처음 보세요? <웃음> 저기 귀찮게 도망쳐 마라 말아주시네요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휴 왜 이러세요? 아우 어, 힘든 이씨 발을 돌려주세요 아우 아우 아우 왜요? 아 왜요? 왜왜 왜 이러세요? 저희 가주세요 엄마 운동하고 싶거든요?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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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운동할 거야? 왜너 엄마 이거 뺏은 거야 지금? 응 아니야 봉지야 우지야이지야지야이지야야기 불켜 야지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, 왜 구경 났어, 되게? 어? 운동하는 거 처음 봐? <웃음> 도대체, 이 넓은 거다 냅두고, 여기에 옹기종기 있는 이유를 서? 여기요 여러분? 제발 듣고 계세요? 여러분, 이 넓은 마루를 다 냅두고 왜다 여기 우기종기 있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, 선생님? 응.